이리 와봐 으악! 아이 이쁘다 엄마가 생선을 준아하어요 하하 이리 와봐 이게 뭐야? 공주야 이리 와봐 <웃음>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네 어? <목소리> 올라가 쏜내 봐볼래? <목소리> 오, 몸이 몸이 옆으로 쓰러져. 세시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이 생선 친구랑 노루라니까 <목소리> 왜 도망갔어? <목소리> 근데 궁금해. 야! 열쇠를 왜 그래! 갑자기! 저기요! 어 열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 우리 태식이가 좋아하는 열쇠를 생선 친구 배 위에 올려보자 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생선 친구는! 오오오오! 야! 어? 오 이제는? 무섭지 않아? 여기다 올려볼까? 에구 에코. 오미? 네, 내가 봐도 좀 무섭긴 무섭다, 그치 우리 태식이는 걱쟁이에요 이거 엄마가 비싸게 주고 산 거야. <목소리> 안녕 안녕. 안녕하세요. 보, 보, 보, 보, 보, 보, 보, 보. s 쌀보보 보리 보보쌀쌀보보 보리, 보리 쌀쌀쌀쌀쌀보보보 보리. <웃음> 보리? <웃음> 보리, 쌀, 쌀, 보리, 보리, 보리 보리 보리 오 t t y 슉슉 슉슉슉슉슉슉 슉 y putty, p u 그래, 네가 공격하고 나면 이제 또 건들 수 있지. 오우구. 꼬리 음 <웃음> 움직이는 것 봐. 너 완전 깜짝 놀랐어 또.